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월요일에 엔진, 엔이 없어서 엔진이 진이 없어서 엔진이 없어서 엔니다진이 없어서 엔 여러분, 오늘 주제가 뭔 오늘은 주제가 겠니 오늘은 주제가 뭔지 모르겠지만, 오늘 주제가 뭔지 모르겠지만, 오늘은 주주겠지지가니다 All oh. right. 먼저 너의 날을 쌓지수절충 센터와 청춘관절 통 센터가 오신 분, 매입 8번 출구시기바니다